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윤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윤환입니다. 저의 대학원 대자예요 버클리 음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셔가지고 야, 야, 야. 오늘 특별히 피아노 연주대결을 한다 그러길래 지금 적기 상황에 자꾸 해보신 적은 줄... <목소리도> <목소리도> 바퀴벌레를 보고서 어, 갑자기 악침에 떠올라? 이거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버클리엄 대 바로 앞에가 바퀴벌레의 성지입니다. 뭐, 바퀴벌레는 아무것도 아니고. 쥐랑. 거기 부분... 나오다가 <웃음> 끊기면은 전 사실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 배경 음악이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그렇죠, 누가 평가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다른 심사위원 없나요? 계약 <웃음> <없어요. 웃음> <개학, 개학> 관계. <웃음> 저희 와이프네요. 친하신 것같은데아 별로 안 친합니다 <웃음> 아, 사람한사이 <사람하는 사이잖아. 웃음> <웃음> <웃음> 다시 일어나 <웃음> 하게 만드는 건첫 번째 분이 훨씬 몰입감이 있었고, 두 번째 분은 음악이 좀더 이렇게 귀가 가는 배경음악으로는... 첫 번째 분이 뭔다위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이거를 볼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이거는 승부를 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보긴 봤는데 어떤 음악이 사용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되게 그 상황을 되게 잘 골르셨다. 되게 어렵다. 갑자기 수류탄 터지고서 터펀이 터지는데. 정면 장면은 당연히 할수 있어요. 오른자로 친 건데.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이제 그래도 이거 대결이니까 아, 아, 아.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사실은> 현명하시네. <웃음> 기권을 받아 주겠습니다. 아, 감세 <웃음> 번째 이건 뭐야? 그 부산행인가? 그... 이런 거 어려워 피아노를 표현하기 맞습니다. 무섭네요. 좀비들이 무섭네요 이 순간. 이 순간 작곡이 끝났고요. 네. 첫 번째. 저음에서 좀 느리게 연주를 하시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제 생각엔 제 남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효과적인 거 스트링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막 하셨잖아요. 네 왠지 이제 저희 남편 이 영화음악 전공이니까 두 번째 분이 저희 남편이 아닐까. 제반이요아 네. <웃음> 이제 네 번째 영상. 삭싹 소리는 뭐예요? 알 아... 그래요? 보신영화 아니요 저는 영화를 <웃음> 진짜 안 봐요 초커... <웃음> <웃음> 초커인지는 네, 알아요첫 아, 번째 연장은? 죠 응. <웃음> 우린 힘들어. <웃음> 지금 영원히다 빨려 나간 것 같아. 아니, 이 같은 장면이 이렇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두 번째 분은 반어법적인 그런 연주였던 것 같고, 첫 번째 분은 이 장면이랑 너무 딱딱딱딱 잘 떨어지는 그런 이 춤이랑 음악이랑 굉장히 잘 맞아서 저도 들으면서 막 약간 몸이 뭐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되는? 두 번째 분이 아닐까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해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웃음> 되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더 빨리,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좀 신선한 그런 시간이었고 또 우리 예술씨의 어떤 그런 센스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 와이프도 참 음, 저를 잘 아는구나 <웃음>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영화음목 전공이다 사실 그때 집에서는 맨날 현실 부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네요. <웃음> <웃음> 멋있습니다. 네. <웃음> 네.